우리 하니는 뒤집기는 못해. 그렇지, 우리 하니 뒤집기 못하지. 하니 놀렸다. 뒤집기 못한다고. 응, 너 뭐라 그랬어? 우리 하니, 우리 하니 뒤집기 못한대. 기분이 뒤집게 못한데. 어? 기분이 안 좋아? 뭐 <desserts> 이러고 있었어? <웃음> 님들한테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cabin ranty> 하지 말고 먹으세요. 애기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웃음> 옳지 트음했어 시계 계세요? 저기요 이런 데서 취하시면 안 돼요 저기요 <웃음> 저기 아니에요 분유 먹고 그렇게 취하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에, 그죠? 거하게 분유를 한단 하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분이 좋으셔요 오늘 기분 좋으신 분 있으신가보다 그죠?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랬어요? <웃음> 어이구 오, 오늘 오 그런 일 있으셨어 아이고 참나 아이 잘하셨네 좀더 드실래요? 어때요? <웃음> 거의 부장님이래 <웃음> 부장님 이게 뭐, 뭐 하시는 짓이죠? 부장님 그렇게 열심히 먹는 척하고 지금 심리를도안 드신 게 싫어합니까? 부장님 지금 저를 데리고 농락하시는 겁니까? 부장님? 부장님 일단 드름부터 해보시죠 부장님 일단 드름부터 해보시지요. 그리고 저와 나머지 얘기를 합시다. 부장님 분유 밑장. 부장님 지금 분유 밑장 빼기를 하신 겁니까? 부장님 일단 틀음부터 해 하고 저와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나머지 이야기를 틀음하시면 하도록 할게요. 틀음하셨나요?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부장님. 부장.